오줌 마이 준홍아 아 여기다 싸 알았어 오! 이번에는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의 비밀을 가져왔습니다 남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 시클? 무엇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맞혀보세요 예를 들면 사실 여자들은 또을 사지 않는다든지다 여정이죠 뭐저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배울 준비 되셨나요? 네저저 정말 됐습니다 고! 아 뭔지 알아요? 왜 이게 뭐예요? 고무줄에 뭔가 머리카락 같은 게 생겼네요? 제가 볼 때는 왠지 머리끈이 없어서 머리는 묶어야겠고 그래서 고무줄로 머리를 묶으면 은 고무줄에 머리가 졸라 낑겨버리는 이 노란 고무줄이 특히 심하거든요? 왜냐면 노란 고무줄 자체가 살짝 끈끈한 재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풀때 우리가 이렇게 빼잖아. 이 끈끈한 게 머리에 붙어서 아 이렇게 빼고 보면 이렇게 돼있어. 이 고무줄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지금 빼도 그러려나 어이, 야요 어, 오, 뭐야? 진짜네? 한세네가다 아, 뽑혀있어요. 그쵸? 근데 너무 부득이한 상황에 음. 이거밖에 없다. 그럼 쓰긴 쓰는데 머리뜯기 각오하고 다 묶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거 고무줄 받으신 여자분들은 다 약간 표정은 다 똑같을걸요? 그래. 에이, 이러고 이러고 아. <웃음> 그냥. 곱창끈? 네. 이라는 것도 있잖아. 네. 그것도 이래? 아니요, 그건 안노래요 왜요? 두고만 묶고 이건한세번 묶으니까? 저도 사실 이걸로 한번 묶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 묶을 땐 몰라. 근데 풀때 진짜 다 뽑혀. 뒤지게 아파요. 머리끈이 따로 나오는 이유가 <웃음> 있어. 맞죠. 이건 저도 공감입니다. 다음거 아... 보겠습니다. 이게 응. 와이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동답이에요 <웃음> 네. 아프잖아요. <웃음> 이정도 <유쾌잖아요. 웃음> 이렇게 하잖아. 잘따라줘서 입어 봤어요? 아니요. <웃음> 근 괜찮은데 빨래를 하고 이러다 뭐 모양이 조금씩 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와이어가 뚫고 나오거든요, 속옷에서? 근데 그게 이렇게 찔려요. 아 진짜 찔려요? 입고 있을 때 찔려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와이어를 뽑았었어요. 아니, 아니 와이어를 그렇게 뽑을 수 있어요? 네, 뽑을 수 있어요. 쭉 잡아당기면 쭉 나와요. 안 아파요? 꺼낼 때? 내몸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오빠, 아, 아, 이 지퍼 내리면 아파요? 아안아파 어,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아, 나 완전 히해했다나 완전 안. 여자라리다. 어. 남자 입장에서 응. 드라이를 이렇게 한 명이 이렇게 막 만져봤을 때와이가좀 응. 단단하면 응. 저는 좀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어요. 거부감? 너가? 응. 오빠가 왜? 뭔가 갑옷을 들고 있는 느낌이야. 어, 근데 나도 좀 코르셋 느낌 같아서 나도 안 입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스포츠 브라를 좋아해요. 특이하다. 내 이야기. 오케이. 이것도 알, 나만의 비밀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어.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어, 많이 입어 세탁기에 돌리면 튀어나와요. 아 응. 그래서 세탁방에 넣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아전 보통 손빨래를 하는데 맨날 씻으러 들어갈 때 그냥 입고 들어가서 바로 빨고 나오는 스타일? 아, 그냥 같이 씻어버리는 느낌? 오, 음. 어,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아미야, 아, 문자 온줄 몰랐어. 어떤 상황인데, 씨발? <웃음> 이거는 미안 네가 안중에도 없었어 이런 느낌 사실 이거 다 보여요 그러네? 지금도 안 읽고 있네요? 네 이거 일단 이렇게 보고 아왜 카톡 안봐 라고 하나 더 오면은 아 미안 미안 바빠서 카톡 못 봤다 저도 근데 그런 바예요999 플러스예요 좀 일이거나 중요한 카톡 이런 거는 다 답장을 하는데 음. 답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카톡 그냥 답장 안 하고 안 읽어요 이 카톡이라는 게전 너무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진짜 많이 받았어요 차라리 아예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공감할 뿐이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웃음> 이 여자들이 싫어하는 썸남한테 이런 걸좀 많이 하기도 하죠. 아... 그럼 왜? 굳이? 그냥 싫다 하면 되잖아요. 나빠지기 싫은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희망고분이잖아요. 대놓고 나쁜 녀은 아니니까. 아 근데 이제 보시면 은 뒤에 약간 히웃 하나 있거든요. 약간 키윽보다는 좀더 괜찮은데? 아, 히웃 하나는 뭔가 나를 비웃는 느낌 아하. 몰랐어. 다음에 또 모를 듯. 아, 진짜. 이럴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별로야. 다음. 우선 저는 공감 3 정도? 제가 왜 공감을 3만 할것 같으세요? 당신은 치마를 안 입기 때문에. 정답이에요. 오! 치마를 입었을 때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안 벗고 그냥 이렇게 올리거든요. 어, 그럼 그냥 치마 입은 상태로 이제 소금만 내리고. 예, 맞아, 맞아요. 그 가끔씩 치마 다벗고사냐고 물어봤던 친구들 몇명 있었어. 그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올릴 일이 없으니까 그런 듯? 저라면 진짜 있는 입거 이렇게 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살거 같아요. 뒤에 닿는 것도 싫어가지고. 아니면 치마를 <웃음> 탑까지 네, 올려가지고? 너무 들갑인가? 아 근데 그러시는 분들 있으도 네. 있어요. 남자들도 지퍼를 내리고 돌리를 보듯이. 맞아, 나는 이거신게는데 어, 그, 그, 그, 그, 벨트를 풀기 좀 너무 번거로운 상황에서는 음. 그냥 지퍼.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퍼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청바지 지퍼는 잘안 이용하는 편이에요. 슬랙스의 지퍼는 부드럽잖아. 촘촘하고. 진짜 신기하다. 어, 이건 진짜 뭐지? 설마 제가 갖고 있던 스스께끼 미스테리 중에 한 개거든요? 항상 여자 특. 같은 칸 화장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럼 누르고 있는 거야? 이거 나와요? 아 이거 약간 남자들의 상상이구나. 야 이렇게 해보자. 아 오줌마려 준홍아. 아 여기 났어. 알았어. 어. <웃음> 안 돼? 어 무서워. 해봐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제가 제일 많이 봤던 거는 술집이나 이런 거보다 학교 다닐 때 그냥 와가지고 야 화장실 같이 가자고 다 데리고 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한 가지는 화장실이 넓을 경우에 나 화장실 갈 테니까 다른 애는 화장 못 치는 거. 아한 칸인데 들어가는 거. 같이 들어가는 거. 이거 어. 되게 궁금했어 출입이 싫고. 아 어. 저희들이 한 칸에 있어요? 네. 당신이 이제 먼저 볼일을 봐요? 네. 그러면 이 나머지 한 명은 뭐하고 있어요? 미루고 뭐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하다 이거. <웃음> 와 34년 나이 똥꼬로 먹은 거 같아. 와 이거 너무, <웃음> 너무 너무 너무 신박해. 그리고 남자들도 화장실 같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한 칸에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저는 이명민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집이나 이럴 때 그냥 귀찮으니까 뒤에 사람들 있고 이러면 그냥 같이 가서 이제 남자들끼리 X자 그리고 하거든요. 엑자 모르세요? 변기 하나에 남자 둘이서 지 바지 벗고 엑자를 <웃음> 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오줌끼리 이렇게 맞아야 돼게아 <웃음> 그런 치잖아요. <웃음> 내려가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딱딱 그 치진 않아요. 이거 내가 볼때 공감하는 사람 좀 많다. <웃음> 아 이게 뭐야? 공감합니다. 전7점 드리겠습니다. 뭐야 이게 손가락에 많이 들어간 것과 조금 들어간 것인가요? 맞춰보세요위 사진은 어필, 밑에는 그냥 진짜 맛을 본 사람. 이분이 입술색이 어때요? 되게 진합니다. 약간 매트한 컬러를 썼네요. 이제 이 안쪽에다 손가락을 넣어요. 아렇게 네. 빼요. 그러면 안쪽에 립스틱이 묻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이에 립스틱이 많이 묻어있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아 있어요. 가끔 가끔 네. 봤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넣었다가 약 하면은 여기 안에 있던 게 그냥 여기 다 발리니까 아한번 안쪽을 닦는 네. 느낌이구나. 음, 잘라주세요. 여기까지 아, 아, 아, 들어갑니다. 아, 아. 어, 이건 너무 비위장적 아니 이건 너무 깔끔해. 이게 기 병균은. 니네 코카인 더 병균 많을 걸? 아, 잠깐나 코카인 냄새 맡기 전에 손 씻어야지. 손 씻고 코카인 냄새 맡냐? 중여표를 직접적으로 만지면 안 되나요? 난 사타구니 냄새를 맡아요. 아! 아, 아니, 알고 싶지 않아요. 말기 너무 크겠어. 전 사타구니 냄새를 맡아요. 어. 음. 오리단 다알것 같지, 근데? 샴푸보다 컨디셔너를 되게 많이 쓴다는 거 아닌가요? 100% 공감. 어 진짜? 컨디셔너를 더 많이 써? 이유가 있어요. Why? 샴푸는 원래 두피에만 하는 용이고 컨디셔너가 밑에 머리에 하는 용이거든요? 그래요? 네, 컨디셔너는 두피에 잘 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몰랐어. 컨디셔너가 살짝 코팅되는 느낌이잖아요. 찰랑찰랑하게. 그래서 컨디셔너 겁나 진짜 많이 써서 하루 종일 너무 느낌이 좋아서. 근데 당신은 왜 컨디셔너를 많이 안 써요? 전 알았어요. 음... 이 집에 있긴 해요. 어, 뭐 집에 있더라 <웃음> 저 여기서 말 <막> 아낄게요. <웃음> 다음! 이건 많이 봤습니다. <웃음> 어? 나 이거 오늘도 하고 왔는데? 앞머리가 머리 중에서 제일 많이 기름져요. 왜죠 이마에 이렇게 되어있기도 하고 여성들 분 화장을 하다 보니까 앞머리에 다 묻잖아요. 아 네. 그날 머리를 감았어도 중간에 집에서 다시 나갈 때 감고 다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앞머리가 없는 사람은? 여기까지 길를다가져하면딱 여기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피까지만 렇게남 뭘로 감아? 그리고 컨디션도아컨디션안 해요. 나 처음에 이런 짝알들이 나왔을 때나만 이런 거 아니었네? 이랬어요. 음... 그 다음은? 아니 이거왜 알려줘?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알면 어떡해? 이렇게 됐어요. 제가 머리가 이만큼 길었으면 진짜 머리 감기 귀찮을 것 같아요. 사실 머리 감는 것까진 좀안 귀찮거든요. 그 이유가 너무 귀찮아요.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자는 요 하체에 집중되어 있는데 어. 요즘 뭐 머리도 있고 뭐 입술도 있고 신기하죠? 어. 어,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좀 이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네. 반쯤 여자 아니야? <웃음> 자, 오늘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의 비밀 알아보기 네 성공! 여러분, 저랑 같이 화장실 들어가실 분! 자요 자요! 기즈배! 들어와! <웃음> 나는 그냥 바지나 치마, 가끔 진짜 자연 상태로 편안하게 똥 싸고 싶을 땐다벗기네요 아, 너무 치워봐요. 네. 네. 유진이의 시크릿! <웃음> <웃음> 지가 집으로 다 <담아면> 말하는데 뭔 시크릿이야. 니가 <웃음> <네가> 그랬어. <웃음>